일단 영양제를 어떤 성분을 네. 먹는지도 궁금해하시는데 네. 어떤 제품을 아. 복용하는지를 또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어. 저는 이럴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네. 바로 흡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 고마우셔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양제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구름 약사로 유명하신 박하늘 약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웃음> 네. 우리 박하늘 약사님. 박하늘 약사님 이동환TV에 처음 나와주셨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름 약사 박하늘입니다 네. 저는 압구정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시이월드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건강에 대해서 정보 나누고 있습니다 아네 저도 많이 봤는데요 네.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웃음> 오늘 이렇게 또 모시게 돼서 저도 정말 영광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어, 사실 많은 분들이 요즘에 영양제를 잘 챙겨 드시고 계신데 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건 뭐냐면 의사, 약사들은 도대체 어떤 영양제를 챙겨 먹고 있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어,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그렇죠? 특히 네. 약사들은 도대체 무슨 영양제를 드시냐고 굉장히 <웃음> 네. 많이 물어보세요 그렇죠? 어, 실제로 네. 저랑 똑같은 영양제 먹겠다고 무슨 영양제 없냐고 <웃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런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 박하늘 약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영양제를 드시고 계신가요? 네, 저는 아무래도 네, 네. 좀 평소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비타민 D, 네. 비타민 C, C. 그리고 오메가 3 제품은 오메가3. 늘 꾸준하게 좀 복용을 하고 있고요. 아, 일단 C, D, 오메가 3 요건 저랑 공통적으로 저도 꼭 네. 먹고 있는 건데 <웃음> 자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영양제를 음. 어떤 성분을 네. 먹는지도 궁금해 하시는데 네. 어떤 제품을 복용하는지를 아. 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오. 저는 이럴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네. 바로 흡수율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성분도 중요하지만 네. 그 어떤 제품이 중요하냐? 따졌을 네, 때 맞아요. 흡수율이 중요하다? 그쵸. 사실 흡수율 높은 거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 저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흡수율이 높은 제품 중에서 어떤 걸 드시나요? 궁금합니다 저도 네. <웃음> 아무래도 흡수율이 높은 제품을 찾다 보면은 네. 리포조말 공법이 사용된 제품을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리포조말 맞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현존하는 그 공법 중에서는 리포조말 음. 제품이 제일 네. 흡수율이 높다 보니까요 네 그렇죠 비타민C 리포조말 말씀하시는 거죠? 비타민 c 네 있고. 지금 리포조말 비타민C 제품이나 네. 저희 약국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 네. 제가 저희 채널에서도 어. 소개를 해드렸던 그 네. 리포조말 비타민C, 리포조말 비타민D를 제가 지금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어, 직접 판매다 하시고 드시니까 좋긴 하겠습니다 <웃음> 자, 비타민C, 비타민D를 리포조말로 드시고 계시고 네.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영상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리포조말에 대해서 올려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걸 보면 정말 흡수율 하나는 또 확실히 일반 비타민 c 보다 높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저도 간헐적으로 챙겨 먹고 있습니다. <웃음> 네. 어 그리고 요즘 환자분들 보시면 이 메가도스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메가도스 요법이 많이 알려지면서 네. 메가도스 하겠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음, 근데 이게 알약으로 먹다 보면은 비타민C가 음. 너무 쉬다 보니까 그쵸.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음. 이게 알약으로 먹으면은 메가도스를 하시려면 6달에서 12알까지 복용을 해야 오, 되니까 네. 알약을 삼키기가 되게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쵸. 그런 경우에는 이제 리포조말 비타민C 제품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여기 이제 먹기가 좀 편하죠? 네그렇죠 이게 네. 액상이고 네, 네. 맛도 괜찮아요. 아 맛도 괜찮아요. 네, 드시기가 편하니까 이걸 많이 권해드리는구나. 네.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사실 비타민 C 어, 리포솜말로 권할 때는 좀 고용량 필요하신 분들. 맞아요. 바이러스 질환 같은 거 어, 그렇죠 뭐, 어떤 분들한테 좀 권하세요? 보통 네. 암 환자거나 네. 아니면 대상포진, 대상포진 환자 아니면 독감 환자 음. 또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한테는 아. 꼭 권장을 드리고 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어, 많이 먹어야 되니까 어, 맞아요 포조말이 큰 도움이 되겠네요 <웃음>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 비타민C는 제가 생각하기에 항산화물질이잖아요 네. 대표적인 항산화물질인데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정말 중요한 영사라고 생각하고 가장 베이스로 깔고 가는 영양소라고 저는 맞아. 보고 있습니다. 저도 꾸준히 먹고 있고요. 특히 나 네, 활성산소가 오면서 많아지면 정말 문제되는 것이 뭐 이걸로 인한 병들이 많잖아요. 일단 혈관 막히는 동맥경화증도 네. 관계가 있고 면역력을 약화시키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암도 많이 발생시키고 또 치매 같은 이제 퇴행성 뇌질환도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사실 비타민C를 꾸준히 깔고 가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저는 또 피로감 있는 환자들한테 굉장히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오, 네 맞아요 빈혈이 있는 경우에는 네. 비타민C를 꼭 드시라고 권해드리는데 네. 빈혈이 있는 경우에는 알약이나 가루 비타민C를 복용하다 보면 충분한 양으로 섭취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음, 때문에 이런 맞습니다. 경우에 리포조말 비타민C 제품을 권해드리곤 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 역시 리포조말 비타민C가 우리나라에 사실은 뭐 지금 팔긴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네, 언제부터 좀 보셨어요? 네, 원래는 네. 비타민C 리포조말 제품이 의약품 그레이드로 되어 있어서 건강기능식품으로는 허가가 나지가 음, 음. 않았어요 그렇게 습니다 네. 저도 네. 얼마 전부터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 몇몇 제품들이 허가가 음. 나면서 유통되고 네.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리포조말 비타민C가 정식으로 유통되기 전에 해외에서 직구로 좀 이렇게 먹어본 아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이렇게 편안하게 어, 구입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자, 이런 리포조말 비타민C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이런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약사님은 또 어떤 기준으로 고르면 좋을지 네, 그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리포조말 비타민C 제품을 고를 때 제일 중요한 거첫 번째는 한국에 정식 수입되는 제품인지 음.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 정식 수입 네, 네. 왜냐하면 직구로 하면 은 유통 과정도 음. 불명하고 유통기한이 네.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인데요 네. 아무래도 리포좀말 비타민C는 인지질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다가 액상이다 보니까 네. 일반 비타민C보다는 유통기한이 짧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식 수입된 걸 확인해라 네 그래서 네. 이런 거를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 네. 두 번째로는 네. 비타민C와 인지질의 비율이 중요합니다 아. 이게 비타민C가 세포막까지 안전하게 운반이 되기 위해서는 네. 비타민C와 인지질의 비율이 음. 1대3 정도여야 되는데 오, 네. 예를 들어서 비타민C가 1000mg 운반이 되려면 네. 네. 인지질은 이제 3000mg이 아, 필요한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네.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웃음> 시청자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제품을 선택하시는데 있어서 자 그런데 이제 비타민C 형태 외에도 리포지블 공법이 들어있는 영양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제가 네. 복용하는 것을 한번 소개를 드리면 네. 저는 일단 실내에서 일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아, 네. 근데 이동환 선생님도 비타민 D가 중요하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주시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비타민 D를 보충을 하기 위해서 저는 그 리포조말 비타민 D 제품을 활용해서 고용량으로 섭취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이 리포조말 공법을 이용한 제품으로는 네. 글루타치온, 네. 칼슘, 마그네슘, 오. 그리고 비타민 B 제품, 커큐민 제품 이런 네.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뭐한 영양소들이 다 이렇게 리포좀말 형태로 많이 바뀌고 있네요. 네, 맞아요. 아,네, 많은 또 어, 좋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어, 박한우 여사님과 함께 의사와 약사들은 영양제를 <웃음> 아까 전에 말씀게 가장 기본적으로 C, 맞아요. D, 오메가 3는 꼭 챙긴다 이 말씀하셨어요. <웃음> 그다음에 가능하면 리포저멀 형태로 어 챙기고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비타민C가 일반 비타민C보다는 리포저멀 비타민C가 좀 가격이 비싼 게 흠이긴 해요 어, 맞아요 <웃음> 네, 하지만 또 흡수율 면에서 본다면 어또 챙기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고요 특히나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면역력이 떨어졌거나 대상포진이 있거나 독감이 있거나 걸렸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웃음> 네, 네. 네. 네, 오늘은 제가 어떤 영양제를 먹는지 좀 네.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제가 추천드린 이런 영양제 성분들 꼭 챙기셔서 네. 항상 건강하게, 항상 네. 항노화를 지키면서 사시기를 권장드릴게요. 네, 오늘 출연해주신 박하드 여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기회 있으면 함께 또 네. 나오셔서 좋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